Into the waves. We into the waves. 검은 사람 모바일을 뒤흔드는 새로운 물결. 바로 이 Into the waves를 뜻하는데요. 어, 모험가님께서 어제 보신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짤막한 영상이 이 Into the waves라는 어, 티징을 알리는 영상이고요. 새로운 물결들이 몰아치는 거에 이제 첫 주자가 되는 영상이었습니다. 다른 이벤트로 한번 보시면서 캠페인을 한번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험가님들께서는 진짜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요. 다음 이벤트 한번 보실까요? 바로 아까 어, 레이라가 한번 소개를 드렸죠. 6월 19일 하이델 연회 하이델 연회가 오, 어, 열리는데요. 하이델 연회를 기념해서 특별의상 외형 장식과 지급 이벤트가 진행이 됩니다. 음, 여기 보시면 상자가 두개 상자가 있죠? 하나는 마린로망스 상자고요. 하나는 산호초 왕관 상자예요. 이 외형 상자를 받으시고 어, 자신의 캐릭터를 꾸며서 앞으로 다가올 하이델 연애를 기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벤트 볼까요? 네, 매일 접속 유지. 스페셜 접속 유지 보상 이벤트입니다. 이것도 하이델 연애 기념을 통해서 진행이 되는 이벤트인데요. 접속 유지 보시면 은 30분, 60분, 90분에 어, 달성 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고요. 그리고 접속 유지 임무를 누적해서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 어, 저기 영롱한 저 박스 보이시죠? 저게 불어? 2000블랙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접속유지 의뢰를 20회 꼭 완료해서 2000블랙펄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접속유지 이벤트는 매일매일 저, 어, 적용이 되니까 꼭 1시간 30분은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거 알겠죠? 네, 다음 이벤트 한번 보실까요? 어, 검은사망무발 무가티 콜라보레이션 아, 이 콜라보레이션은 따라올 수 있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비교 불가능한 비교 불가능한 콜라보레이션인데요 관련해서 영상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영상도 한번 만나보시죠 부가티, 이게 차 이름이 시론이라고 들었는데요. 차 소리, 엔진 소리 들었습니까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부릉, 블랙 데저트 모발.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부릉, 부릉, 부릉, 블랙 데저트 모발. 아, 죄송합니다. 네, 어, 콜라보레이션을 이벤트를 기념을 해서 푸른 유령의 비밀 이야기가 이제 진행이 열, 되어 이벤트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이 이벤트를 완료를 하면 은 이야기 최종 보상으로 여기 춤추는 코끼리라고 저기 보이시죠? 조형물을 드립니다. 어, 이 춤추는 코끼리는 사실 부가티의 약간은 그런 저희 게임은 저희 게임과 흑정령과 비슷한 친구예요. 부가티에서는 코끼리가 그게 뭐 한간의 심볼? 시그니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춤추는 코끼리를 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이벤트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검사모의 여름 출석부 이벤트입니다. 아, 여름이잖아요. 여름을 시원하게, 우리를 시원하게 해줄 어, 보상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말도 있고요 저기 돌파복구권, 두근두근 상자 그리고 블랙벌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네, 여름 출석부도 네, 놓치지 마세요 다음 이벤트로 한번 보실까요? 월드 우드머리 총 출동 이벤트 기간 동안 월드 우드머리가 추가로 등장합니다. 어, 월드 우드머리 장비 파편 통합 업데이트를 어, 업데이트에 앞서 보유하고 있으신 추가 입장권을 원활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한 이벤트입니다. 어, 이번 주말에 많은 월드 우드머리가 총 출동하니까 만나보실 수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보시면은 토요일하고 일요일이에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이니까 이번에는 진짜 놓치지 말고. 싹다싹다 싹다 제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라카는 이제 21시 40분이니까 이건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게임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주세요 그렇다면 또 다음 이벤트 한번 볼까요? 흑정령의 모험 크... 또 다시 돌아왔습니다 흑정령이 또 모험을 떠나려고 주사위를 가지고 왔어요. 엘리언, 하둠, 대사막, 황금판. 이렇게 네 가지의 그 주사위판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주사위를 돌려서 이벤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보상을 또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 주사위를 최대한 많이 획득해 보시면 좋고. 어, 일단 보면은 보상을 잠깐 보실까요? 10회차에 크론석. 어, 그리고 50회차에, 야, 혼돈의 글자 3,000개. 야, 이거는 진짜 혼돈의 결자 3,000개. 아, 혼돈의 글자 3,000개 하니까 제가 어제 옆에 분한테 살포시 얘기인데 제가 90%로 균형의 돌을 한번아왜 그런지 모르겠어 한번 제가 돌파를 해봤거든요 와 이게 실패를 하네 어이가 없네 그래서 혼돈의 결정 다 날렸죠 아 98%에 터졌다고요? <웃음> 저, 저는 저 맨날 100% 했다가 와 그냥 어제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냥 90% 해서 이제 딱 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진짜 이 이벤트를 통해서 50회 완료해서 이3 0 0 0개꼭 받아가셔서 이번에는 꼭 성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성공할게요 <웃음> 네, 그렇습니다. 어, 다음 이벤트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이벤트로 한번 보실까요? 강력해지는 거문마력 업데이트 점검 안내를 통해서 말씀을 드려, 드린 것 같아요 이번에는 신화등급의 그, 검은 마력석이 추가가 되는데요 이 업데이트와 같이 더욱 강력해진 신화등급의 검은 마력석을 얻을 수 있도록 전설등급을 보유중인 전설등급의 검은 마력석을 신화등급으로 교환할 수 있는 이벤트가 진행됩니다 이 전설 검은 마력석 10개를 신화 검은 마력석 1개로 교환할 수 있으니까 꼭 잊지 말고 참여해주세요 제가 준비한 이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벤트가 좀 여러가지가 있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종료가 될때 올라가는 이벤트 공지와 패치노트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